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클로에 림 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선생님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동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닐링 동작 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견뎌야 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견디세요 저 정말 진지해요 일단 운동을 하다가 하기 힘든 동작 어, 저도 정말 많은데요. 운동 중에는 익숙해지면 할만한 동작도 있고, 동작을 잘하고 익숙해지면 질수록 더 어려운 동작들도 있어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강사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레슨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이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은 동작이나 힘든 동작이나 잘 안되는 동작들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운동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몸에 불균형도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 중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안 해주고 운동을 안 해주면 어떤 운동을 굉장히 제대로 못 하거나 움직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강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든 들고 하기 싫은 동작들 할때그 어, 운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난이도에 특히 이제 프로필 사진 찍거나 뭐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줄 때 하는 좀 과도한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은 사실은 평소에 별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전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기 때문에 어떤 제 몸을 해치는 동작들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아픈 동작들이 있어요. 운동을 할때 견디기 힘든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할 때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심각성, 문제점, 이거를 안 했을 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몸의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거나 너무 아픈 것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회원분들 보면 힘든 동작할 때 운동을 약간 해치운다는 식으로 동작도 빨라지고 대충대충 하거나 막 힘껏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운동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다치거나, 어, 운동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힘든 동작을 접하면, 처음에, 그 통증에 대해서나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을 해치운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여러 번 해보면 그 동작이 얼마나 쉽지 않은 동작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통증이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운동을 할때 조금 더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어, 안 그러면은 사실은 그 동작은 안 하니만 못하는 동작들이 되기 때문에 어, 과정 중에 그거를 자꾸 이겨내고 그 동작을 진짜 느끼고 그 동작을 하는 목적이나 그 동작을 하,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동작을 하시면 훨씬 더그 통증이 통증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극복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떤 동작을 할 때보다도 더 뿌듯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간혹 가다가 운동할 때는 그렇게 힘든 동작이 아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플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동작은 가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어깨나 어 목에 등쪽 문제가 좀 많아서 그쪽에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며칠 뻐근하고 불편하면서 아프거든요 운동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동작을 할수 있으나 운동을 하고 나서 그게 어, 익숙해지면서 단련이 되는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하기 싫을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많은 종류의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앞으로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고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해서 잠깐인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게 느끼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어렵거나 힘든 동작 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하찮아진 동작들 있잖아요. 너무 시, 어,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너무 쉽게 할수 있는 동작들 아니면 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동작들이나 어떤 운동들 그런 운동들을 하찮아지기 시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한 동작이 내 인체나 움직임에 미칠 어떤 영향 같은 걸 생각하면서 하찮지 않게 생각하면서 어, 무시하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힘든 동작을 이겨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 손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발바닥 마사지를 숙제로 항상 내드리는데 이 부분을 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어, 발바닥 근막이 이완이 되면서, 어, 골반이나 허리, 어떤 척추의 근 긴장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 다음에 발목관절의 운동관절이 이발 마사지를 하면서 어, 증가되고 허용이 되면서 몸 전체 관절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래서 운동을 수행할 때그 수행력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그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서 감각 수용에 자극을 주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미치는 어떤 균형 능력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운동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될수 있으면은 그 발바닥 운동을 해도 어 이제 굉장히 익숙해서 어 불편하지 않고 어 손쉽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때마다 생략하지 않고 운동을 잠깐이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작을 하실 때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강사들이나 의사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운동을 하실 때도 단순히 그 방법만 익혀가지고 운동을 하시기 보다는 몸 전체가 진짜 진짜 좋아지길 원한다면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과 기대할 수 있는 몸의 변화 그리고 그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과정 중에 어, 그 운동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시원하거나 어 튼튼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바로 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운동들도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 약간은 괴로운 운동들도 필요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의 어떤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궁금해지고 자꾸... 어, 느끼,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어, 무시할 수도 있는 운동들을 가치 있게, 몸에 좋게 자신에게 이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대답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운동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럼 안녕!